제가 지금 생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 내 눈! 아, 내... 여러분한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아주 간단하고 아주 아주 귀찮이스도도 할수 있는 마사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BTV. Xin chào c á n y l b n g h ô m nay b m a s e r ấ là xấu. Cô hai muốn đôi, mình đi thích c á i n à y rồi Vậy cũng tốt đâu nhưng mà thật ra là tính tình không thể không c h ẳ m Vậy bây giờ bị hư nhiều lắm Đặc biệt cũng đam mê ệ t m ố n g Việt Nam là có nhiều bùi này Nước cũng khác nhập với Hàn Quốc Và đặc biệt là c h ờ i nắng quá Mặt trời chắc chắn không tốt cho nước xa đâu Nhưng mà đam b i có một cách thích 잘라 토사엔티콤람마홈라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말로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은 딱세 가지예요 먼저 달 달걀 그리고 이거 섞어주는 거 그리고 볼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먼저 요 달걀을 깨서 계란 흰자만 계란 흰자만 분리해 줍니다. 어디다 깰지? <웃음> 여기다 깠을 다고 아. 아. 아. 아. 되네. 자, 여기다가 제가 잘 자, 요렇게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줍니다. 이상해 제가 계란팩을 하게 되면 피부의 청결함과 그리고 이런 여드름들에 대한 소독이 돼요 되게 좋은데 어, 미백 효과가 있으려면 요기 계란 흰자에 와인 한 스푼 그리고 밀가루 한 스푼을 추가해서 섞어주시면 미백 효과에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드름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청결을 위해서 계란 흰저 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훨씬 간단하니까 평소에 귀차니즘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이 이 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를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섞어주실게요. 요리하는 것처럼. 자, 그럼 거품이 생겨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피부 마사지사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피부 마사지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으로 만드는 건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안 돼.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이 거품을 떠서 발라줘요. 자, 골고루 발라주세요. 왜 이거를... 그래? 이게 좀 많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느낌이랑 냄새가 되게 별로긴 한데 그냥 하세요 그래야 피부에 좋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 진짜 이거 하면은 여드름이 막 튀어나와 있다가도 다 들어가요 진짜 효과 너무 좋다니까 다른 거안 해도 돼요 콧물 같아 제가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낙 효과가 좋아서 해야죠 계란 계란이 하나로 두 번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나 애인끼리 같이 섞어가지고 이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명에서 하면은 버리지도 않고 혹은 혼자 하실 때는 따로 분리해놓고 쓰면 돼요 근데 얘가 굳어지면서 이제 어, 점점 이제 굳어지면서 말도 하면 안 되고 팽팽해지거든요? 그때 그냥 간지러워도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참아주세요. 아 근데 진짜 여드름 자국 같은 거는 생기는 게다 만져서 그런 거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 구석구석까지 다 했어야 돼. 얘 흘러내리니까 그냥 누워서 기다리시면 돼요. 누워서 이렇게 잠자거나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얘가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절대 주름 잡으시거나 입을 크게 열거나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름 생겨요. 너무 따가워요. 아, 간지러워. 이렇게 안할 수가 없다니까. 간지럴 때 저처럼. 간지 따가워. 와, 전체적으로 진짜 다 간지러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으니까 피부가 전체적으로 땡기면서 다 너무 간지럽고 너무 간지러워요 사람 살려 아, 한 10분만 더 있다가 씻으러 가겠습니다 안돼 다르다 굳을 때까지 있어. 아직 돌고러 네 Get out t h 선물로 이 마사지 꼭해보좀 괜찮아졌나요? 달걀 한 개씩 딱 일주일에 한번 마사지 하면 피부 진짜 좋아져요. 알면서도 안 하는 저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은 매주마다 해서 꼭 좋아졌다고 저한테 말해 주세요. 코멘트 남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 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까먹니요. 감사합니다.